양수가 되겠죠, x 제곱 마이스 Mx 더하기 m. 그래서 x 제곱 마이스 Mx 더하기 m이 양수가 돼. 근데 요거를 분수로 놓, 놓고 보면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죠. d가 0보다클 때, 이런 형태일 때, 다음 d는 0일 때 이런 형태, 아 이런 형태일 때,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형태일 때.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그리고 범위의 값들이 0보다 커야 된대요.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미 성립하니까, 또어요 그래서, d를 구해보면, 여기, 서 d는 m제곱 마이너스 4m이죠. 그러면, 여기에 대입하면,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크거나 작아요. 아, 크거나 작아요. 0보 크거나 작아요. 그래서, 여기 범위는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, D 이거, 판별식이 0보다 큰클때 범위를 보여야 돼요. f 마이3 값이 이게 여기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0보다 크게 커야 겠죠 네, 그래서 9. 뭐고 여기 3 m 더하기 m이 그야다거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거 그리고 4보다 큰 거. 세 번째가 여기 마 4분의 9보다 커요.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요거, 이거, 이거거든 9 4분의 9가 정보다, 좀, 정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 9 4분의 9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이 4최대 값이 9 4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8ab 구하면 되겠죠 네. 알았어요. a가 b와 c의 부분집합 아 먼저 p가 q는 a 이거 또는 a 이거 d 이거는 음, 그니까, 여기에 포함돼요. 마지만하안 되니까. 아, 이거 같은 경우는, 뭐 이렇게 됐을 때, 얘피 보시면, A가 요기거나, 뭐, 요기거나, 요기거나, 요기거나, 뭐, 이래되고, 같은 경우는, 이렇게 됐을 때, 이거나, 아니면 이거나, 이두 개,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이, 이건 세 개가 되고, 이건 두 개가 될수 있으니까, 그, 바지수가. 그래서, 이렇게. 그래서 뱀말하면